동생이 의사예요? 2번 공원이 깨끗해요? 공원이 깨끗해요? 3번 이건 누구한테 보낼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보낼 거예요? 4번 어제 산 컴퓨터는 어때요? 어제 산 컴퓨터는 어때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늦어서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6번 여기요, 김치 좀더 주세요. 여기요, 김치 좀더 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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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한국의 현대 그림은 몇 층에 있어요? 3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현대 그림은 몇 층에 있어요? 3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8번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9번. 여기에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앞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드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앞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드시면 됩니다. 10번 2시 영화표 성인 2장 주세요. 죄송합니다. 2시표는 매진됐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시 영화표 성인 2장 주세요. 죄송합니다. 2시표는 매진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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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번 방학이 언제부터예요? 월일부터 여름 방학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학이 언제부터예요? 7월 15일부터 여름 방학이에요. 12번 아침에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침에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13번, 방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거실도 따로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거실도 따로 있어요. 14번 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할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한국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할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한국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여행 상품을 좀 알아보러 왔어요. 네, 손님. 먼저 이 책을 보시고 장소를 결정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행 상품을 좀 알아보러 왔어요. 네, 손님. 먼저 이 책을 보시고 장소를 결정해 주세요. 16번 산에서 김밥을 먹으니 정말 맛있어요. 김밥 다 먹고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산에서 김밥을 먹으니 정말 맛있어요. 김밥 다 먹고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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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민수 씨, 어제 왜 회사에 안 왔어요? 회사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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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한국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민수인데요. 방 하나를 더 예약하고 싶어서요. 이번 주 토요일, 침대에 있는 방을 예약하셨네요. 지금은 침대 없는 방밖에 없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침대가 없는 방을 하나 더 예약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민수인데요. 방 하나를 더 예약하고 싶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침대 있는 방을 예약하셨네요. 지금은 침대 없는 방밖에 없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침대가 없는 방을 하나 더 예약해 주세요. 19번 민수 씨, 배가 좀 고픈데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요? 그래요. 떡볶이 어때요? 매운 음식이 먹고 싶네요. 좋아요. 어 그런데 집에 떡이랑 고추장이 없는데 어떡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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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어제 백화점에서 새로 산 가방인데 어때요? 어. 이 가방 요즘 사람들이 많이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유행하는 가방이라서 제 친구들도 모두 이 가방을 샀어요. 정말요? 그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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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번 금요일에 시험인데 시험 공부 많이 했어요? 아,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 고향에 가야 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수 없어요. 정말요? 그럼 시험 점수는 어떻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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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이번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큰일이에요. 아, 어디에 돈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옷도 샀는데 이렇게 많이 쓴지 몰랐어요. 다음 월급을 받을 때까지 아껴 써야겠어요. 현금을 쓰면 남은 돈이 얼마인지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수 있어서 돈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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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요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오면 편한데 왜 자전거를 타세요? 자전거를 타면 땀도 많이 나고 몸이 힘들어서 일할 때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출근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어서 좋아요. 민수 씨도 자전거로 출근해 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자동차를 탈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데 정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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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민수 씨는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사진기가 무겁고 커서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다시 보지 않았어요.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사진을 다시 보면 좋지 않아요? 기억하지 못한 것들도 생각나고요. 저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좋아요. 저는 수미 씨가 찍은 사진을 보죠, 뭐.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는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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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고등학생 딸이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한 후에 계속 공부하고 싶었지만 딸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딸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원에 입학해서 한의학을 다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영어 시험과 면접을 봐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영어 신문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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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미 씨, 학교 건너편에 있는 카페 알아요? 그럼요. 사장님이 친절하고 잘생기셔서 그 카페에 자주 가요. 오늘 거기서 특별 샌드위치를 팔아요. 그래서 가보려고요. 아, 샌드위치를 판 돈으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행사요? 같이 가요. 그런데 그 카페 사장님은 정말 착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끔 학생들이 돈이 부족하면 쿠키나 샌드위치를 그냥 주기도 해요. 저도 몇번 봤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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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미 씨, 쉬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 가요? 배가 고파서 뭐좀사 먹으려고요. 같이 갈래요? 같이 가고 싶은데 숙제를 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 늦게 잤어요. 그래서 숙제를 다 못했어요. 아, 오늘까지 숙제를 안 하면 점수가 안 좋을 거예요. 빨리 하세요. 네, 그런데 너무 졸리네요. 수미 씨, 정말 미안한데 오면서 커피 좀 사다 줄래요? 제가 이따 수업 끝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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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